한국에 돌아가기 3일 정도 남았습니다. 예, 편지도 써주시고 한국어로 <웃음> 안녕하세요 쓰려다가 안녕 흑 하신 건가 안에 보면 제가 필요한 거 아무거나 선택하라고 나와 있는데 용기, 건강, 사랑, 행운 이런 게다 써있어요. 어떻게 이런 거 하나하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받으시는 건지 정말. c i 나. c 한국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습니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